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한 번쯤은 연하남을 사귀어 보는 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죠. 혹은 지금 연하남과 연애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연하남을 사귈 때 조심해야 될 부분, 신경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연하남이라고 하면 한살 정도 차이가 나는 남자를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적게는 수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남자를 말할 텐데요. 연하남에 대한 매력을 막연하게 생각해보면 좀 귀엽고 표현을 잘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의외로 많은 연하남들이 연상남보다 더 표현을 안 하거나 무뚝뚝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하남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만나셨다가 실제로 충돌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요. 같은 연령대의 남자와 여자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보통 여자 쪽이 정신연령이 조금 더 높다고 평가하게 되는데요. 동갑내기 사이에서도 여자 쪽이 정신연령이 높다고 평가된다면 연하남을 만났을 때 정신연령의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시겠죠. 또 나와 연하남의 나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약간은 세대적인 차이도 느끼게 될 거고요. 훈훈한 외모나 귀엽고 상냥한 마인드를 연한함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보통 여성분들은 생각하시게 될거예요 그런데 실제 사귀게 되면 요두 사람은 어찌됐건 남자와 여자, 연인 사이가 되는 거거든요. 표면적으로 내 남자는 나보다 동생이고요. 나는 누나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두 사람은 연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막연하게 연하남 하면 떠올랐던 그런 생각들과 실제로 두 사람이 사귀게 된 이후의 현실을 모두 이해해야만 연하남과의 관계도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단, 내 상대가 연하남인 줄 모른 상태에서 든든하고 생각 깊은 남자라고 느껴져서 그렇게 사귀게 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할게요. 보통의 연하남들이 나에게 표현하는 말과 행동들을 보면서 기분이 좋을 거고요. 훈훈한 외모에 감각적인 패션 센스까지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끌렸다면 분명 나도 연안함을 대하면서 어느 정도 감수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아직 성공을 못한 나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금전적인 여유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금전적인 부담을 좀 덜어 주자 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조금은 철없는 생각을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건 이해해 줄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접근하실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시겠죠 근데 문제는요 내가 좋은 쪽으로 내 연안함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이 마음이 연안함에게는 요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상처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 내 연안함은 요 숫자상 나이는 나보다 연하인 건 맞아요. 그런데 둘이 사귀기 시작하면요, 누나 동생 사이가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는 남자,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되잖아요. 어떤 남자라도 요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요 여자에게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하남을 사귀기 전에는 제법 귀엽고 다정다감하게 표현을 잘 했었는데 이 녀석이 사귀고 난 다음부터는 요 은근 내 앞에서 폼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또 사귀기 전에는 요 조금 부족해 보여서 내가 조언을 해주거나 잔소리를 하면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주고 존경하는 듯한 느낌을 표현했었는데 사귄 다음부터는 요 내가 말해주는 그 조언들에 대해서 듣기 싫다거나 열받아 하는 표정을 보여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어이 녀석이 내가 알던 그 녀석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제 남자에게 나는요 누나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든든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겠죠. 연하남은 지금 나에게 든든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다가서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멋진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연하남에게 귀엽게 행동해 주길 바라고 있고요.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하남은 자기가 멋지게 보일 틈이 없는 거죠.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순 없을 거예요. 내가 잔소리를 했거나 조언을 했을 때는 분명 나쁜 뜻으로 한건 아니에요. 여태 봐오던 그 귀여운 모습 때문에 혹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말해준 건데 내 연하남에게는 요 그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숫자에 불과한 그 연하남이라는 꼬리표가 연하남 스스로를 조금 더 조여오거든요. 누나가 나를 귀엽게 생각해서 좋게 봐주고 있지만 대신 누나 마음속에는 내가 철없는 남자라는 아쉬움이 있을 거야 내가 든든하게 보이지 않는 아쉬움이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더 상남자다운 모습으로 변해주는 게 누나의 마음을 안심시키기에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될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커플들이 그냥 소소하게 싸우고 화해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일들도요 연하남과 사귀다 보면 격하게 싸우고 헤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대체로 남녀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합의점에 잘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의 자존심 때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연하남은 출발점부터 약간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신이 남자다운 남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시작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귀는 중에도 내 여자로부터 남자다운 남자라고 인정을 받기보다는 귀여운 남자로 인식되어 있고요 어린 동생처럼 취급하는 느낌들을 받다 보니까 그런 감정들을 좋을 때는 좀잘 넘기고 있다가 그게 쌓이면서 어느 순간엔 폭발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자인 나는요 여태까지는 연하남을 동생처럼 대해왔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남자들은 이런 것들을 좀 넘어가 주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서운함이 또 커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다른 남자의 기준을 내 연하남에게 들이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연하남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장했던 어떤 것을 여자가 좀 받아들여줬으면 수긍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여자인 나는 연하남을 다른 일반적인 남자들과 비교하면서 너의 생각이 틀렸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서로가 반박하려고 서운해지려고 노선을 정한 상태가 돼서요 화해점을 찾기가 어렵게 될 거예요 남자는요 자기가 연안함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내가 누나의 말에 따라줬는데 이번만큼은 남자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나가 내 생각을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자는요 이번에도 연안함답게 누나 내가 잘못했어 기분 풀어 라는 마음으로 다가와 주길 바라고 있거든요 만약에 내 연안함이 내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혹은 질투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또 나에게 마음이 식은 것처럼 행동을 하거나 또 예전과 다르게 내 앞에서 귀여운 말이나 행동들을 잘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밥을 사주고 데이트 비용을 대는 등의 배려하는 행동들을 꺼려하거나 내가 어떤 조언을 해줬을 때그 조언이 듣기 싫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면요 그게 나한테 애정이 식었거나 나를 싫어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한테 멋있게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남자다운 모습으로 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고 있어서 그런 기회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사귀기 전처럼 사귀고 나서도 여전히 귀엽고 상냥하게 나를 대해주는 연하남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 연안함이 예전과 다르게 나한테 이런 느낌들을 전하고 있다면 그가 나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은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두 분의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